네 안녕하세요. 오, 네. 오, 오, 오. 무슨 질문이든 네, 하세요 마음껏. 네. 네. 자수 있으세요? 아 그럼요. 네. 네. <웃음> 내 눈에 콩깍지. 요 응. <웃음> 무슨 질문이든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드라마 내 눈에 콩깍지 코스터 촬영이 있어서 이곳 여의도 KBS에 방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강은호라는 아주 스마트하고 착한 남사요. <웃음> 어? 오늘 라면 좋아하시네요. 끓일 때 보는 것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 라면은 진짜 취향이 있겠지만 정말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팁 같은 것도이제 없어져요. 딱 계절과 온도의 흐름에 따라. 뭐 오늘은 네개 끓인다면 이제 물을 많이 안 넣고 스프 한세 개만 넣어가지고 잘하게 좀 끓여가지고 약좀서린게 해가지고 파김치에다가 탁 해가지고 아, 맛있겠다. 제 밥을 한번 먹방 컨텐츠 한번 나가겠습니다. 약속해주세요. 약속? 요즘 이렇게 약속 안 하나? 요즘에 보란트가난리아군 <웃음> 이렇게 한 <하는> 거. <웃음> 이거 고양이. <거의. 웃음> 네. 받아라.